보죠. 우리 감정평가를 한 번밖에 안 배워서 아직 좀 익숙치 않을 거예요 어차피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니까 집중해서 열심히 듣고 다음 주에 수업 들으면서 완벽히 정리하고 보죠 자첫 번째 이렇게 연결된 거죠 형이 형이 일찌개인데 일찜의 형이야 일찜의 형이 일찌개야 이름이 형 일찌개 일찍에, 일찌개고 자 일찌개 이름이 또 나왔네 아까 리조신도 나왔고 또한 사람이 누구? 지시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찌개도 있네 형이 일찌인데 발이 뭐하다? 이상해요 이상효유 이렇게 이상효유 이렇게 외웠어요 자 가치 형성 요인은 자 가치를 다르게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이에요 가치를 다르게 형성, 형성하는 요인을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나라마다 다르게 만드는 걸 이걸 일반 요인이라 그래요 똑같은 부동산이 있다 가정해도 미국에 있는 것과 우리나라에 있을 때 가치가 다르겠지 이건 무슨 요인이 달라서? 일반 요인이 달라서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은 일반 요인이 다 똑같겠네 같은 나라니까 자,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죠 지역마다 다른 요인을 지역 요인이라 그래요 강남에 우리나라에 있지만 어떤 똑같은 부동산이 있다 가정해도 서울에 있냐 김포에 있냐 강남에 있냐 김포에 있냐에 따라 가치가 다르죠 자, 그러면 지역이 달라서죠 지역이 다른 건 외부 환경이 달라서예요. 외부 환경이 달라서, 환경이 외부 환경, 인접한 외부 환경이 달라서, 지역이 달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연결 지은 것이, 이 지역 요인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생각이 나야 돼. 아까 물경기에서, 물경기에서 외부 환경에 감가가 일어나는 건 경제적 감가 이게 탁 떠올라야 돼요 어 그런 거 관련 있겠네 관련이 있어요 어? 자그 다음에 개별 요인은 부동산 개별마다 부동산마다 가치가 다르죠 똑같은 게 있어 없어 없어 개별성 때문에 완전 똑같은 구조와 자재로 만들었지만 위치가 다를 거고 층도 다를 거고 방위도 다를 거고 완전 똑같은 건 없어요 그렇죠 이걸 부동산마다 다른 요인을 개별 요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일반 요인은 같을 수 있어요 같을 수 있어 우리나라에 같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있으면 일반 요인 똑같아요 지역 요인 같을 수 있어 같은 지역에 있으면 지역 요인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개별 요인 절대로 동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동일할 수 없고 공유될 수도 없어요 개별 요인은 그러면 부동산마다 다르게 만드는 개별 요인은 주로 뭐가 결정하냐 내부 구성요소가 다른 거예요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디자인 등이 다 달라서 부동산마다 달라지는 거다 얘는 내부 구성요소에 의해서 주로 결정된다 뭘 의미한다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한다 그래서 형일찍에는 부동산의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 일찍에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이 형이 발액에 영향을 미쳐요 형이 발액에 영향을 미쳐서 발생 요인인데 가치 발생은 가치를 크게 크게 발생하는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를 크게 만드는 요인 가치가 커지려면 이전할 수 있어야 돼요 팔 수가 있어야지 소유권을 넘길 수 있어야 가치가 커지죠 부동산이 있는데 팔 수가 없어 그럼 가치가 커지지 않는 거예요 팔수 있어야 된다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야 된다 소유권의 이전 가능성이에요 상대적으로 희소해야 돼. 희소해야 가치가 커지지. 맞아요. 너무 흔하면 가치가 없어. 희소해야 가치가 커지는 거죠. 이 희소하다는 건 수요와 공급 중에 누가 부족한 거야? 공급이 부족한 걸 희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효용성, 만족을 주는 성질이 있어야 돼. 부동산이 이걸 살려는 사람의 만족을 줘야 가치가 크게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얘가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에 따라서 만족을 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효용성이 달라요 주거용은 뭐 해야 돼? 쾌적해야 돼 쾌적성이 중요한 거고 상업용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수익성 공업용은 공장에서 만들잖아 만들어야 되니까 잘 만들 수 있어야 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돼 생산성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각각 용도에 따른 중요한 효용성이었고 유효수요 살 사람이 있어야 가치가 커질 거 아니에요 요유라는 건뭐 구매력을 갖추고 살려고 해야 가치가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미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걸 암기해야지 형일지개가 발 이상효유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일지개가 얘가 발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상, 효, 유가 영향을 미쳐서 이네개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결국 뭘 만든다? 가치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뭘 결정할 거냐면 가격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부동산의 가치가 높으면 부동산의 가격도 높아질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무조건이에요 1 0 0야 100% 100% 얘기했어요 100% 어디든지 그냥 무조건 나와 100% 자 암기할 때 외부 지역의 부인들이 경쟁하더라 경합한다 이렇게 외웠어요 외부 지역의 부인이 경합한다 자 외부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환경 영향 아까 얘기했던 것과 아까 지역 요인은 외부 환경 관련돼 있죠 지역이 이렇게 관련돼있어 외부 환경이 지역과 외부 환경 이걸 외부 효과라고도 해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는 걸 외부 효과라고 하죠 외부가 들어가 있네 지역 분석 때 사용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역 들어가 있는 거 지역화 또는 국지화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같이 연결돼야 돼 지역화는 지역마다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죠 지역마다 다르다 얘가 부동성 부동성이 답인데 부동성이 답에 없어 뭘 찾아야 돼요? 인접성을 찾아야 돼 부인, 외부 지역 부인이 자 그러면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올바른 가치 형성되고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가 일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 환경에 어울리지 않아서 가치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경제적 감가라고 아까 배웠고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가 적합의 원칙이에요. 합자 두 번째 쓴 거예요. 적합. 그래서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 얘들은 무조건 다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상호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 분석 나오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따져보는 거고 외부 효과의 영향을 따져보는 거고 부동성과 관련돼 있고 인접성과도 관련돼 있고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를 적용해서 지역 분석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역화도 일어나는 이유가 부동성 때문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다 떼어놓을 수가 없다 자두 번째 내부 내부 개 기형 이렇게 좋은 의미로 생각해 개가 내부에 있는 우리 집 내부에 있는 개가 기형적으로 잘생겼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우성처럼 생겼어 기형적으로 그래서 내부 개 기형 이렇게 내부 개 기형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거가 똑같아요 아까 개별 요인은 뭐와 관련돼 있어? 내부 구성요소였잖아요. 내부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부, 내부 구성요소 뭘 얘기한다? 설계, 설비를 얘기하고 자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감정평가할 때 지역 분석 먼저 하고 개별 분석 나중에 하는 거예요. 먼저 넓게 보고 그다음에 자세히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별 분석에서 개별성과 관련되어 있고 개별 요인들을 따져보는 거예요. 이 개별 요인을 일으키는 것이 개별성이니까 개별 요인을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따져보고 얘는 무슨 감가와 관련되어 있느냐? 아까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디자인 등의 내부 구성 요소가 50평 아파트인데 여기에 화장실 좋은 게 하나밖에 없네. 가치가 떨어지겠죠?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큰 상가가 있는데 작은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없다?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와 관련돼 있어요 내부 구성 요소는 기능적 감가 내부 구성 요소가 올바르게 결합이 돼야 잘 가치가 형성될 수 있다가 균형의 원칙이에요 균형의 원칙 그래서 이렇게 내부에 있는 개가 기형적으로 잘생겼어 내부 개 기형 이렇게 외워야 돼요 내부 개 기형 이렇게 내부 개 기형 1 0 0에요 100% 100%래요. 무조건 맞아야 되고. 자,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에서 기준되는 날짜가 있죠.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언제 날짜의 가치냐. 이게 중요하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똑같아요. 달라져. 달라지니까 언제 날짜의 가치냐를 정확히 명시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감정평가 기준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 그래요. 기준 시점을 정하는 건 언제냐.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가격 조한 날. 가장 또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감정평가에서. 가격 조한 날. 자, 그러면 기준 시점을 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 돼, 불가능해도 돼. 기준 시점이 있어야 얘가 없는 감정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 기준 시점은 무조건 정해줘야 돼요. 정해줘야 되는데, 얘를 하려면 가격 조사를 완료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돼, 불가능해도 기준시점을 정할 수 있어. 무조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따라나는 말이, 단,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기준시점을 미리 정했을 때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틀린 문제로, 단,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경우에 가격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할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겠네. 가격 조사 완료했으니까 가격 조사를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 조한 날, 여기에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 시장 조사를 완료한 날, 또는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 이게 다 틀린 질문으로 나왔던 거예요. 가격 조한 날, 이렇게 외워놔야 되고, 천재 같은데 나 옛날에 머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긴 하지만 어 뭐, 어쨌거나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비슷비슷해지는것 같아. 도친 개친 맞아. 자 보죠. 자 물경기 보죠. 네 물경기. 아까 우리 배웠던 얘기죠. 자 감가 요인은 세 개가 있대요. 물경기. 자 그러니까 감가가 일어나는 건. 눈에 보이는 나무 파손에 의한 물리적 감가가 있고 외부 환경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경제적 감가가 있고 내부 구성요소에 의한 문제, 내부 요인이라고 해요. 뭘 얘기한다? 설계, 설비 등에 따른 기능적 감가. 아까 우리가 건물의 내용 연수 얘기할 때 물, 경, 기가 있고 하나가 있네. 세법상. 법정, 내용연수. 법정, 내용연수가 하나 있었죠. 내용연수. 물경기가 중요한데, 세법에서 하나, 내용연수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법정, 내용연수, 행정적, 내용연수가 하나 있었고, 이제 감정평가에서는 물경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물경기. 특히, 법경기 하면서 이게 기술 아니야. 법경기는 복합계념 나올 때, 법률, 경제, 기술적, 물리적을 썼던 거고, 이제는 물경기,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원적 환분 얘도 중요하죠 얘도 100%에요 100% 100% 원적 환분 원적 환분 한번 보죠 이거였어요 이건 무조건 무조건 다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3방식 칠 방법이 있어요 감정평가할 때세 가지 방식 야 원가는 비용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의 합을 원가라 그래요 야 이게 얼마야? 라고 가치를 정할 때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갔어? 만드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마니까 얼마쯤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드는 데총 들어가는 비용의 합을 뭐라 한다? 원가, 건물일 경우에는 총 공사비 얘기하는 거예요 총 공사비가 이게 비용의 합이에요 원가예요 원가를 이용한 원가 방식이 있고 야 시장에서 비슷한 녀석이 얼마에 팔렸네 그럼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를 비교해서 야 비슷한 게이 정도 팔렸으니까 너도 얼마 되지 않겠어? 비교해서, 비교하는 방식, 비교 방식이 있고 야, 돈을 얼마 보니까 얼마에 가치 있지 않겠냐? 임대료가 1년에 뭐 1억 정도 보니까 어, 10억 정도 가치 있겠네 이렇게 따지는 걸 수익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대요 세 가지 방식, 3방식이에요 감정평가 3방식 그래서 우리가 가격, 가격 제 원칙에 의해서 얘가 만들어진 것이 얘는 비용의 합이니까 비용성으로 얘는 시장이니까 시장성으로부터 얘는 수익성으로부터 얘가 삼방식이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가격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기초해서 삼방식이 만들어졌고 각각 이제 가격과 임료, 가격과 임료, 입료, 가격과 임료를 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방식이고 이제 얘는 방법, 법자가 붙었네 법자가 다 방법이에요 칠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원가 방식의 가격과 임료를 정하는 방법이 원적이야 원적, 원적, 원가법, 적산법, 원가법, 적산법 이렇게 되는 거고 수익 방식에서 얘가 중요해요 가격과 임료를 정할 때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 분, 환, 분 원적, 환, 분 이렇게 외하죠 원적, 환, 분 가격, 임료, 가격, 임료 이렇게 이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엄청 중요해요 보이죠 가격을 정하는데 뭘 해서?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을 구하잖아요 맞죠? 그럼 가격을 가격을 구하는데 수익은 말이 없어도 순수익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순수익이나 순소득을 환원한데 비슷한 말로 뭐라 해요? 할인하여 그럼 나눠야 돼? 곱해야 돼? 나눠야죠. 환원율로 나눠야 돼. 환원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환원율, 환원이율, 줄여서 환원율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수익환원법의 시기, 가격을 구할 때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어서 구한다. 이걸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한다, 가격을 구한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적 환분. 자, 그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은 비교하겠지. 자, 가격을 구하려면 거래 사례를 비교한대요. 비교법이니까. 임대를 구하려면 임대 사례를 비교한대. 이건뭐 어렵지 않죠? 이제 하나 외워야 될 거. 토지의 가격을 정할 때는 원칙상 공시지가를 뭐해서 기준 잡아서 정하는다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얘기해요 공시지가는 두 개가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뭘 기준 잡겠어? 기준되는 건 뭐야? 표준지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토지를 분류할 때 토지에 분류해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대표성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표준지 쓰는 거야 이게 표준지 그래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 잡는다 중요한 건 비교가 아니에요 얘는 거래 사례 비교, 임대 사례 비교법인데 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기준법 자 그래서 이제 3방식 7방법을 머릿속에 딱 외워놔야 돼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인데 첫 번째, 세 번째가 원적 환분 원가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자 비교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해요 토지가격을 정할 때는 기본적인 원칙이 공시지가 기준법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적환분이 원가방식에서 가격을 가액이라고 얘기해요 가액 가격, 가액을 정하는 건 원가법 임대료를 줄여서 우리가 임료라고 얘기해요 임료를 정하는 건 적산법, 원저 수익방식에서 가격은 수익환원법 임료는 수익분석법 그래서 원저환분 원적, 이렇게 원적환분 중요해요 외워놔야 되고 자, 정률상관찰분의 이름이 또 나왔어 정률상을 잘 관찰해서 뜯어보자 엄청 잘생겼다 이렇게 정률상 관찰분해 어, 얘는 뭐냐면 감가수정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가수정하는 방법 얘는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 요즘은 이제 문제에서 최근에 32회, 30위에 32회에서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말 문제로 감정평가 문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형, 일찍의 발 이상 효율 그 다음에 외부, 지역, 부인, 경합 개 내부, 개, 기, 형 이거 있었죠?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감정평가 규칙에 따른 용어가 나와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계산 문제가 무조건 두 문제가 나와요 세 가지가 있죠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원가법과 그다음에 수익 방법, 수익환원법이 나오는데 이세개 중에 두 개가 계산 문제가 나와 한 문제는 이제 보너스로 줄때 보너스로 가장 쉬운 거 주된 감정평가 방법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보거나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 하나 물어보는데 하나는 좀 어려운 거야 이건 틀려도 괜찮아 근데 하나 나오는 게 주로 틀려도 괜찮은 게 여기서 주로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자 일단 감가를 수정하는 방식의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기금 어 이거 니은으로 나왔어? 니은으로 나왔어? 미음으로 바꿔주세요 상환기금법 기금법 상환기금 기금이에요 상환기금 자 관찰법, 분해법 이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 정률상 관찰 분해와 다섯 가지가 있죠 얘는 뭐, 뭐 하는 거냐 감가를 수정하는 방법이다 감가 수정 방법이고 나중에 또 다섯 개가 나오는데 보니까 아래 좀 내려봐요 시조 12가 있죠 이 시조 12도 외워야 돼 시조가 시조가 시조 시조가 12개가 몇이야? 영어로 12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 11, 12, 13 이렇게 나오잖아 12, 시조가 12개 있네, 12자락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조, 12,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에르두법, 부채감당법 얘가 중요한데 부채감당법 말 그대로 봐봐요 부채감당법이래 뭘 이용할까? 부채감당률을 이용하는 거예요 얘가 엄청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 또 저당상수가 들어가 있어 중요한 게두 개나 들어가 있어 여기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채감당법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기본적인 건 정률상 관찰분에는 감가 수정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시조투엘분은 환원율을 정하는 거예요 환원율 얘는 무슨 방식에 나오는 거예요? 수익 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정률상 관찰분에는 감가상각이죠. 아니, 감가수정하는 방법이잖아요. 어, 큰일 났어. 감가상각 아니고, 감가수정이야, 감가수정. 감가상각은 세금 정할 때 쓰는 거고, 감가수정하는 방법에 우리가 정률상 관찰분해는 얘는 원가 방식에서 쓰는 얘기예요. 원가 방식에서.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 정률상 관찰 분에는 원가 방식에서 감가 수정하는 방식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아까 시조 투엘 분은 이건 수익 방식의 환원율을 정하는 거예요. 이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용을 떠나서 자 정률상 관찰 분에는 원가 방식에서 감가 수정하는 방식을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정액은 자, 이 단어 뜻만 알면 돼. 여기까지만 딱 알면 돼요 상황기금 아왜 이게 또 오타가 나서 상황기금법 자, 이세 개는 내용연수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수업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정액이래 정액 감가가 이 정자가 일정한 금액으로 감가된다 요 정액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액 일정한 금액으로 감가된다 그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떤 원가가 100억이래 건물의 나이가 100년이래. 그러면 감가가 일어날 때 정액으로 감가가 된대요. 1년에 얼마씩 감가된다? 1억씩 감가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럴까? 실제는 안 그러겠지. 그러니까 감가액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정하자라고 하는 게 정액법이에요. 100억짜리가 있는데 얘가 나이가 100년이라면 1년에 1억씩 감가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걸정액법이라그래요 정률은 정률 일정한 비율로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는 얘기예요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일정한 비율이래 그럼 얘가 100억짜리가 있대요 100억짜리가 있대 매년 10%만큼의 감가율이 적용된대요 이율이 매년 감가율이 10%만큼 감가된대요 그럼 1년 지나면 얼마 감가돼? 100억에 10% 얼마? 10억 얼마 남는 거예요 90억 남는 거예요 얘도 10%가 감가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90억의 10%는 얼마야? 9억이죠 그럼 9억이 없어지니까 얼마가 남아야 돼? 81억이 남아야 돼요 그럼 얘가 또 10%면 얘가 8.1억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감가율이 일정하면 감가액은 여기서 얼마가 없어졌어? 10억이 없어졌어요 여기는 얼마 없어졌어? 9억이 없어졌어 맞아요 얘는 10억 없어졌고 얘는 9억이 없어졌잖아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감가율이 일정하면 감가액은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감가액은 줄어든다 체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매년 감가액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액은 뭐 한다 감소한다 이게 이제 정률법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 답은 이두 개를 가지고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정액법과 정률법 잘 알고 있느냐라는 거 감정평가는 오히려 너무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어려운 문제를 안 내요 오히려 더 쉬운 문제를 많이 내요 상환기금법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수업 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자를 고려한다 이자를 반영해서 감가액을 정하는 걸상환기금법이라 그래요 이자를 반영한다 이자를 고려한다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할까? 단리로 할까? 복리로 할까? 당연히 복리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이자 계산은 무조건 복리 방식이라 그랬어요. 복리로 이자를, 이자를 적용해서 감가액을 정하는 걸 상황기금법. 관찰법은 말 그대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는 걸 관찰이라 그래요. 눈으로 보고, 야, 이 정도면 뭐 천만원 감가네. 야, 이 정도면 삼천만원 감가네. 이렇게 눈으로 보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주관성이 커져가 크겠죠 어떤 감정평가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주관성이 큰거 주관성이 큰걸 관찰법 분해법은 다 분해 분해 분해해서 감가액을 정한대요 감가율이 세개가 있죠 감가 요인 3개 물경기가 있죠 물경기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으로 분해하고 각각을 또 치유 가능하냐 치유 불가능하냐를 분해해서 분해 분해한 것들을 총 감가액으로 정하는 거 이걸 분해법이라 그런대요 그럼 문제에서 분해법이 나오면 분해하냐 분해하냐 이말 나오는 거야 분해를 우리가 이제 출제자가 어렵게 하려고 구분하냐 이렇게 속여낼 수도 있지 감가액을 정할 때, 뭔가를 분해했고, 구분했고, 구분해서 뭔가를 정했어. 이건 분해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해법. 부자가 아니라, 분자야, 분자. 아까 부자는, 시조 투엘 부, 부자였고, 얘는 정률상 관찰 분해야, 분해, 분해. 정률상을, 정률상이라는 사람을 잘 관찰해보면, 분해해서, 관찰을 잘 분해해보면 아주 잘생겼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률상 관찰분해. 이름이 좀 많이 나왔어. 아까 리조신도 있었지. 지시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일지계도 있었고, 여기 정률상도 나와. 네, 그렇대요. 여러 번 보면서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 날 잡아서 열려고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 정률상 관찰분해는 감가 수정하는 방법, 정률상 관찰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시조 12분은 환원율 구하는 거예요. 환원율을 구하는 거. 자, 이건 그냥 이런 거다라고만 정해놓고 나중에 수업 중에 한번 해석할 거고 이건 많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시장에서 직접 뽑아쓴다. 뽑아쓰는 걸 추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시장 추출법, 조성법. 얘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예요. 위험을. 부동산의 위험을 감정평가사가 여러 가지로 위험을 얘가 판정해서 위험이, 위험이 크게 느껴진다라면 환원율을, 환원율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조성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조정 할인율법과 똑같아. 위험이 크면 할인율을 어떻게 한다? 높인다. 그럼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보고서 위험이 크면 환원율을 어떻게 한다? 높인다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수익 환원법에서 얘는 지금 환원율 정하는 건 수익 방식에서 쓰는 거예요. 수익 방식에서 아까 수익 환원법은 가격을 정할 때 장래 얻어지는 순수익 예상되는 거죠. 예상에다가 환원율을 나눠야죠. 그러면 위험이 크면 환원율 어떤 걸 적용한대? 높은 걸 적용한대. 그럼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평가돼야 돼? 낮게 평가된다 위험하니까 부동산 가치가 낮게 평가돼야 돼요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높게 평가될 거냐 낮게 평가되냐할 거를 환원율을 감정평가사가 정해야 돼요 이걸 조성법이라 그래요 위험을 여러 요소로 딱 구분한 다음에 위험이 각각 얼마씩 크냐를 따져봐가지고 위험이 클수록 환원율을 높게 정해서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높게 정하면 가치가 낮게 평가되겠지 그렇겠죠 당연히 이걸 수익환원법이에요 이 수익환원법을 정할 때 환원율을 정해야 되는데 환원율을 정하는 것이 시장에서 직접 끌었으냐 라는 것이 장초출법 조성법이 좀 어려운데 이 조성법은 위험에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위험을 여러 요인으로 구분한 다음에 위험에 따라서 환원율을 높게 적용하는 거 이걸 조성법 요소 구성법이라 그래요 투자결합법은 결합해야 된대 결합해야 된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토지의 환원율이 환원율이 얘가 5% 나왔어요. 근데 건물의 환원율이 환원율이 10%가 나왔대. 그럼 환원율은 어떤 걸 써야 돼? 5% 써야 돼, 10% 써야 돼? 같이 써야 돼, 같이 복합 부동산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조건을 보니까 야 토지가 30%를 차지하고 건물이 70%를 차지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비중이 나왔으니까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가중평균 해야죠. 자, 그러니까 이걸 결합해야 돼. 결합해야 돼. 결합해서 환원율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결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결합법. 그러니까 결합법은 토지와 건물이 환원율이 같으니까 결합하는 거야, 다르니까 결합하는 거야. 다르니까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율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다름으로 뭐 해야 된다? 결합해야 된다. 결합하는 방식은 무슨 평균? 가중평균으로 구한다라는 거죠. 이거 가중평균 한다라면 이런 거죠. 자 5%인 것이 30%니까 0.3, 10%인 것이 얼마? 0.7. 끼리끼리 곱해서 뭐한다? 더한다. 그럼 얘가 1.5고 얘가 7이니까 얼마 쓴다? 8.5로. 종합환원율을 써야 된다. 이거 이제 투자결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합해야 된다. 같으니까 결합한다. 다르니까 결합한다. 다르니까 결합한다. 이 얘기예요. 다르니까 결합한다. 시간이 또 많이 가네. 자, 에르두법. 에르두라는 사람이, 야, 환원율 이렇게 정하는 거야. 라고 정한 거예요. 에르두라는 사람이. 엘우두법. 부채감당법. 부채감당률을 이용한대요. 그래서 에르두법이 뭔지 봤더니, LG전자. 이렇게 LG전자. LG전자 이렇게 외워야 돼 LG전자 지자가 뭐냐면 에루드라는 사람은 지분 지분 입장에서 본 거예요 지분 입장에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 형성까지 고려하면서 지분 투자자 LG전 얘가 중요해요 보통 아까 우리가 수익환원법 쓸때 무슨 소득을 썼어? 순소득을 썼죠 순수익이나 순소득을 썼는데 얘는 뭘 써야 된다? 세전을 써야 돼 이거 우리가 공부됐으면 좀 생각해 봐요 아까 어림셈법에서 조순 전후여서 세전은 첫 번째로 지분 투자자 지분 투자액으로 얻어진 수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전은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지분은 세전. 자 그러면 세전은 소득세가 반영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소득세가는 세전에서 소득세를 빼서 세후를 구하는 거죠. 세우가 반영된 거야. 세전을 썼다라는 걸 어려운 지문으로 소득세가 반영됐냐, 안 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반영? 안된 거다. 자, 그다음 자가 뭐냐면 자본이득이에요. 자본이득. 가치상승분이죠. 가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도 고려해서 얘가 환원율을 중한 거, 에로드법에 에로드법. LG전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거 외웠다가 아니라 외우고서 이 내용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본 이득이 먼저 알아야지 뭐예요 같이 상승분 하락분 얘기하는 거고 새해 저는 지분 형성에 중요한 거지 지분 투자자 입장인 거지 이렇게 봐야 돼요 에러 두법 자그 다음에 부채감당법 부채감당률을 이용한대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에 다 나와 있어 저부대 저부대 저부대요 저부대 저당상수 부채감당률 대부별 다 곱하기니까 우리가 저부대만 외우면 돼. 저부대. 다 곱한대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문제에서 이건 보너스로 나오는 거예요. 보너스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너스로 나오는 거예요. 딱 눈치만 딱채면한 문제 그냥 보너스로 맞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어. 야, 환원율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문제에서. 환원율을 구해라. 그럼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환원율 구하는 건 시조투엘부지. 시조투엘부인데 여기 보니까 조건에 야, 저당 상수가 상수가 0 1 2야그 다음에 대부 비율과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은 합하면 얼마? 1이죠. 근데 얘가 60% 40% 이렇게 나왔어. 자 그리고 여기에 순소득은 100원 이렇게 나왔고 원리금이 원리금이 50원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런데 눈치를 채야 돼. 환원율 구하는 건 시조, 투엘분인데 저당상수가 있네 그럼 뭐야? 저부대 이거예요 부채감당법이에요 그럼 다 곱하기만 하면 되네 자 그럼 저당상수 얼마? 0.12 대부비율이죠 얼마? 60%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감당률을 여기 곱해줘야죠 부채감당률은 안 나왔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부채감당률 뭐분에 뭐?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소득 이거죠 순이100 나왔네 원리금이 부채 서비스액이죠 50분의 100하면 얼마야 2 이렇게 해서 나오는 값이 뭐다? 환원율 이게 부채 감당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문제에서 환원율 구라고 했는데 여기에 저당상수 나왔다? 어, 저부대, 저부대 부채 감당법 쓰라는 거예요 저부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된 감정평가 방법 물건마다 주된 감정평가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물건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많이 쓰는 건 비교방식이에요 비교방식 사례만 많으면 무조건 비교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방식이 감정평가 방법의 주된 걸 이루어요 주된 방법은 비교방식에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임대사례는 많아요? 많아 우리가 주택, 상가, 공장, 임대 사례 많죠. 그래서 임대료 평가하는 건 주된 방법이 임대 사례 비교법이에요. 사례 많은 게 뭐냐? 맛동산 과자를 일괄 먹으면 임목에 사례 들린다. 오타가 있을 거예요. 과자가 자장가? 뭔가 뭐 오타 있어? 없어? 없으면 좋고 어, 하여간 네. 오타 잘 수정해 그냥 있으면 맛동산, 과자, 일괄 먹으면 입목에 사례 들린다 이렇게 외우는 거죠 천재 같잖아 동산, 과수원, 자동차, 일괄 평가, 입목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자, 이렇게 딱두개 정해놓으면 이제 나머지는 찍어도 맞아야 돼요 수익환원법은 형태가 없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거 형태가 없는 거 권리예요 권리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영업권, 특허권, 무형자산 같은 거이 재단에도 권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묶어서 등, 재단으로 등계할 때는 권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권리 들어간 건다수익환완법 그러면 이거 이거 아니면 다 뭐야? 원가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가법 다음 주에 공부해 보도록 하고 거래사례비교법과 임대사례비교법이 얘가 중추적인 역할이다 기준은 주로 사례만 많으면 임대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 쓴다 이거 정해놓으면 답은 다 풀려요 사실 얘만 외워도 다 풀려요 자 마지막에 이제 두개 남았네 자 일단 아래 먼저 하죠 본처 물건 확인 감정평가 절차를 얘기하는 거야 감정평가 절차 감정평가를 총 이렇게 7단계로 감정평가하는데 자 기본적 사항을 확정하고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물건을 확인한대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물어본 바가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순서를 물어봤어요 순서 자 순서 세개가 틀리게 나와요 세개가 나머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한번 보죠 자 본처 본처 물건 확인 뭐 느낌이 좀안 좋긴 한데 본처 본처 이때 네내입안 해도 알죠 본처 물건 확인하자 그래서 본처 처리 계획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 사항을 먼저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물건을 확인해야 돼요. 물건 확인. 감정평가사는 직접 물건을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가서 공적 장부에 있는 내용과 실제가 일치하는지를 따져봐야 될거 아니에요. 물건을 확인해야 돼. 물건 확인하는 걸 이거 중요해요. 찍어봐. 현장조사라고 할까? 실지조사라고 할까? 그래서 찍어서 현장 조사가 많이 틀려 실지 조사 실지 조사 해야 돼안 해도 돼 해야 돼요 해야 돼실조사를 실지, 실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지 조사해서 물건을 직접 확인해야 돼요 장부상에 있는 내용과 실제가 일치하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조건이 나와서 뒤에 뒤에 잘 받들어 봐요 단단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가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있다라면 실지조사는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렇죠 충분히 있으니까 굳이 제주도까지 가서 비용 낭비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가 충분히 있는 경우라면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제 읽으면 대한글을 한글을 읽어요. 이제 실지조사 했잖아. 가서 직접 봤죠? 그럼 자료를 수집해야지. 맞아요. 수집한 다음에, 뒤에는 읽지 마. 그냥 읽지 말고. 자료 수집한 다음에 자료를 뭐야 돼? 검토해야지. 검토하고, 감정평가 방법을, 어, 어떤 걸 써야 되겠네. 이제 평가 방법을 정해서 마지막에 평가액을 결정하겠네. 당연한 얘기죠. 실주자 했으니까 자료가 있겠죠 자료를 모아놓고 자료를 검토하고 감정평가 방법을 선정해서 마지막에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4개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글만 잘 읽으면 되고 앞에 3개가 중요해요 이게 본처 물건 확인이에요 본처 물건 확인 자그 다음에 개별 주지사 67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법령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나올 줄 알았어 안 나왔어요 작년에 작년 보통 법령이 바뀌면 야 법이 바뀌었으니까 알고 있어야 돼를 시험을 통해서 바뀐 걸좀 얘기를 해주는 편인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개별 주지사 개개좀 완성이 안된 암기 코드야 작년에 급하게 좀 만들었어 아 그래서 인정하는데 뭐 좋은 뭐 특별히 이렇게 좋은 건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 머리가 나빠졌어 어찌거나 개와 함께 주지사를 갔어, 주지사, 주지사 절 갔다는 거예절 주지사, 우리 주지스님 있잖아 떠올리면서 그리고 불교인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이해해줘요 합격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어 개와 함께 주지사에 갔어 고기 육질이 끝내줘요 이렇게 육질이 이렇게 육질이 네. 그냥 잘 적어야 돼잘 적어야 돼 근데 봐봐 봐봐 개와 함께 주지사에 갔어. 주지사에 갔는데, 육지를 여기 아래에다가 6, 7, 이렇게 적어놔야 돼. 육질, 육질.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개와 함께 주지사 갔는데, 육질이 끝내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원 소리냐면, 개별, 개별, 개별에, 개별에, 개별 주택가격이 있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요. 주택도 있고, 토지도 있을 거 아니야. 개별 주택가격, 개별 공시지가가 있는데, 얘는 언제까지 나라에서 알려줘야 되냐. 이 날짜가 작년에 바뀌었어요. 둘다 통합돼서, 주택이나 토지나 주지나, 개별 얘기, 개, 표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개와 함께 주지사, 4월 말까지다. 다 4월 말이에요. 이걸 초지, 이걸 속이진 않아. 4만 기억해도 돼. 4월 말까지 공시해야 된다. 나라에서 공시해야 되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4월 말까지 공시하기로 법률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자, 그런데 우리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 기준일. 기준일. 감정 평가할 때는 기준 시점이라고 하죠. 근데 나라가 부동산 가격을 정해서 알려 줄 때는 딱 못을 박았어. 매년 1월 1일 날짜에 감정 평가해서 알려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감정 평가를 따로 할 때는 기준 시점이 정해야 되겠지만 부동산 가격을 나라에서 정해가지고 알려줄 때는 그 정한 가격은 매년 1월 1일 날짜야 1월 1일 날짜 그래서 공시기준은 1월 1일이에요 근데 근데 1월 1일은 이제 당연해 모든 공시지가나 모든 주택가는다 1월 1일 날짜로 가격을 평가해서 언제까지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공시일이야 알려줘야 하는 날이고 얘는 기준되는 날이야 이건 1월 1일이에요 매년 정해져는 못 박아놓은 거야 매년 1월 1일 1월 1일. 근데 중간에 토지가 병합하거나 분할하거나 뭔가 가치가 변할 수 있는 변경 사유가 발생했어. 그러면 1월 1일이 아닌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작년, 재작년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계속 나왔어. 우리 시험에 나올 줄 알았어. 또 법령도 바뀌었으니까. 근데 안 나왔네. 올해 나올 수 있어. 올해. 그 얘기예요. 1월 1일 날짜가 기준일인데 중간에 변경 사유가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이 발생되면 다른 날을 기준 잡을 수 있는데 그 다른 날이 언제냐면 주택은 언제? 6월 1일 토지는 언제? 7월 1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와 함께 주지사 갔더니 육질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육질이 개와 함께 주지사 육질 이렇게 개와 함께 절에 산책 갔는데 고기가 육질이 아주 끝내줘. 이렇게. 네. 완성은 아직 안된것 같아. 어제 노력을 할 건데. 어찌됐거나, 현재까지는. 개별의 주택 토지의 공시일은 4월 말까지다.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날이 될수 있는데, 그 다른 날이 주, 지니까, 6, 7 이렇게 6월 1일, 7월 1일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시험에는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어 끝났지만 잠깐 공자만 하면 우리 핵심 키워드 특강이 있어요 핵심 키워드 특강 어 김포는 곧 하죠 맞아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하니까 핵심 키워드 특강은 어제 꿈이 사실은 제 꿈은 웃지 말고 어 저는 소설가가 꿈이에요, 사실. 고등학교 때 문학 소년이었어. 어울리지 않게. 그래서 사실 뭐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었고, 국문학과를 가고 싶었어. 근데 선생님이, 야, 돈못 벌어. 그런데 가면 안 돼. 그래서 어찌됐거나, 뭐 이제 전공을 이과로 택해서 이제 대학을 가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대학교 때도 자꾸 이제 문학 수업을 많이 도강을 했어요. 꿈을 버리지 못해서. 어, 근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언제 잊어버렸는데. 어찌됐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내 글을 잘 써, 글을 잘 써. 이런 키워드 특강집이 있는데 이건 이제 빈칸을 만든 거예요, 빈칸을.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지문이 응용되어서 나온다라면 바뀌어질 수 있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이 키워드를 잘 문장을 바꿔서내 글을 잘 쓰니까 글을 잘 바꿔가지고 중요한 키워드를 집어넣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건 그냥 단어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앞에 거와 뒤에 거가 연관되어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이 단어가 떠올라서 이게 옳은 지문이 들어가야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한 그런 수업이고 그런 특강이고 그런 특강집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업을 들으면 너무 좋을 거고 수업을 안 듣더라도 특강집만이라도 사서 스스로 풀어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이 내용만을 내가 두 번, 세번 공부해가지고 이걸 다 이해했다 그럼말 문제는 무조건 6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 계산 문제가 필요해 네 문제 이상 맞춰가지고 70점 이상 확보해야 어떻게 시험이 나오든지 간에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으니까 말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응용 단계예요 물론 공부가 안돼 있으면 의미가 없어 나는 뭐한 번도 내용 정리도 안 했어 뭐위약 정리할 때 3, 4월도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럼 들으면 하나도 몰라요 의미도 없어 공부가 됐다라면 한 순환 정도 내용이 됐다라면 그 다음 해야 되는 단계가 이거 응용 지문을 풀어서 말 문제를 완성하는 거예요 말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응용 키워드 특강이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필요하다면 김포중앙학원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원장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어, 교재가 곧 나올 거고 다시 얘기하지만 특강을 못 들어도 교재만은 사야 돼요. 근데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서 특강을 들으면 좀 좋긴 하겠지만 사정상 그렇다면 라 교재라도 사서 연습을 해서서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번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시면서 읽어야 될 거예요. 합격생들이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이거예요. 이걸로 공부해서 단권화 시켜서 합격 많이 했다고 얘기하니까 고생하셨고 네 이번 주 특강 듣는 분은 또 뵙도록 하고 다음 주에 정규 수업 때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